달아, 달아, 밝은 달아, 워라 신당의 워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노래를. 언제 쪽 노래를 하지? 냉동인간이에요. 내가 워라니까 셀러무 불러야 되나? 셀러무. <웃음> 알겠습니다 <응. 웃음> 오늘 선생님 아, 네, 오늘 신나는 거 아이템 안 가져왔는데 선생님 너무 신나셨네 <웃음> 오늘은 응. 선생님들 선생님 매번 연예인만 보셔가지고 응. 일반 아이템을 한번 가져와봤어요 일반 아이템? 어떤 걸 가져왔냐 응. 선생님 사주에도 응. 뭐 사주에 이제 숫자들이 쭉 있잖아요 그것만 보셔도 이게 내년에 뭐 2023년도에 운이 좋은지 안 좋은지 이런게 좀 보이나요 숫자로 그거는 보인다기보다는 되게 숫자 하나만 가지면 띠의 뭐광범위에왜냐면그 사람이 성씨도 있고 뭐 조상줄도 있을거고 우린 영점 신점을 보잖아 그집 내력이 있기 때문에 좀 있는데 그런건 있어 1 2 3 4 5 6 7 8 9, 0까지 중에 그 숫자가 가진 기운들이 있단 말이야 뭐 수의 기운, 토의 기운, 금의 기운 그런 걸 조금 대립해서 볼 수는 있지 아 그러면 응. 선생님 응. 그 말씀하신 거 응. 말씀이 나와서 그러는데 그러면 좋은 거 숫자가 1, 2, 3, 4, 5, 6, 7, 8, 9까지 있잖아요 응. 생일 끝자리, 내 네, 생일 끝자리에 좋은 숫자들 응. 몇 개만 좀 짚어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러면은 또 이제 네. 구독자들한테 도움이 되기 위해서 네. 제가 이제 애기씨가 어 평생을 보기에는 네. 조금 너무 강명이 하잖아.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 이제 새해고 하니까는 2023년 깡충깡충 토끼에 좋은 띠몇 개, 나쁜 띠 몇, 아, 몇, 나쁜 숫자 몇개 이렇게 찍어줄게. 네. 좋은 숫자, 나쁜 음, 숫자 이렇게 찍어주신다는 음, 거죠. 음. 네, 한번 찍어주세요. 아, 자, 보자. 자. 깡중깡중 토끼에 보면은 좋은 거부터 먼저 갈까 나쁜 거부터 먼저 갈까? 걔도 좋은 거 먼저 가시죠 응, 좋은 기운을 <웃음> 받아야 되니까 좋은 <웃음> 네. 거부터 먼저 갈게. 네. 이렇게 보면은 깡중깡중 토끼에냐 개묘년이야. 개묘년을 보면은 티게 개가 개묘년의 개는 조금 이슬비 같이 촉촉한 그런 기운이 있어. 음. 그리고 개묘년 자체가 나무의 기운을 많이 띈다 목의 기운을 많이 띈다 그래. 네. 그래서 이제 개와 묘가 만났기 때문에 네. 나무가 물을 잘 물을 만나면 어떻게 되지? 무럭무럭 잘 자라지. 잘자라 어, 어. 그래서 보면은, 이제, 어, 나무를 다듬는 게 뭐야? 아, 금이야. 음 어, 깎는 것도 칼이고, 네. 뭐, 이게 도구를 쓴다든지, 도끼를 쓴다든지 다듬는 게 금이야. 네. 그래서 이제 금의 기운을 가진 숫자로는 내가 한세개 뽑, 두개 뽑아줄게. 4. 4. 그 다음에 9. 9. 응, 요게 조금 괜찮다. 그리고 보면은 화의 기운. 어 음. 나무를 뗄감으로 사용한다. 요렇게 보자. 사, 나 사랑구가 왜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제 내가 사랑구가 금의 기운이 들었다 그랬잖아. 네, 네. 그러니까 계면에는 띠의 목의 기운과 물의 기운이 만났기 때문에 나무가 무성해. 오. 그래서 조금 금의 기운을 가진 여기 생일. 4, 9 이렇게 숫자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를 조금 다듬는 시간이 될 수가 있다 자기를 이렇게 견고하게 다듬고 이렇게 정비하는 시간이 될 수가 있다 무슨 투자를 분산 투자를 한다든지 뭐를 시작하다든지 여기 도약을 위한 좀 다듬는 계기가 될수 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이 될 수가 있다 근데 그운이 나쁘지 않다 왜냐 이 운의 기운과 자기가 가진 그 수의 기운이 이렇게 오행이 돌아가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보면은, 어, 재산, 건강, 네. 뭐 빛날 일이 있다. 요렇게 보여. 어, 오. 뭐 원성을 다듬거나 하면은 그 작품을 만들기 위해 다 다듬고 하는 거잖아. 오. 그래서 여기 끝자리 4, 구 요렇게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집어줄게. 네. 구 9. 어, 9가 왜냐면 구는 화의 기운이 들었어. 음. 그러면 나무를 태우는 게 뭐야? 불이야. 불이에요. 어, 개의 면연에 이제 물과 나무가 만나서 나무가 너무 무성하잖아. 그러면 자기가 이제 화를 기운을 가진 이제 구. 구가 조금, 그걸 조금 태워서 어... 치고 나갈 수 있다. 그러면은 그 생일 끝자리에 그걸 가지신 분들은 뭐 어떤 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노력을, 본인도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응. 그게, 문이 그렇게 들어와서. 어떤 좀 노력을? 보면은 해야... 4, 9, 7이라고 그랬어, 내가. 4, 9를 가진 사람들은 이게 너무 많이 치다 보면 부러질 수 있어. 그래서 기고망동하지 마라. 아 경고 망동하지 경고망동 마라. 어 하느라. 자막 잘 처리해줘. 아, 네. 경고 망동하지 마라. 네. 그리고 왜냐면은 너무 목이 세다 보면은 자기를 이제 너무 많이 쳐내잖아. 너무 준비를 과다하게 한다. 그러면 음, 탈이 날수 있다. 음. 이것만 조심하면은 자기가 시작하거나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되게 빗발할수 있다. 아, 요렇게 보자. 다보면더 빛발할 수 음, 있다는 음, 말씀이죠? 음, 음. 네네네. 알겠습니다. 너무 과하게 호풍들지 마라. 음, 음. 너무 과하게만 하면 음, 된다. 음. 안 좋은 것도 좀안 좋은 거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조심해야 될 응. 것. 조금 하고. 조심해야 될 숫자는 보면은 보면은 1하고 6. 6. 응. 1하고 6이 조금 수의 기운을 가졌다. 그래서 개가 수의 기운을 가지고 이제 묘도 이제 나무의 기운을 가졌는데 나무에 물을 너무 많이 주다 보면은 네. 나무가 썩거나 네. 물에 둥둥 떠거나 네. 나무가 너무 무성하게 자라서 네. 빼곡하다 그래. 어... 어, 그래서 자기가 좀 아나무인이 될수 있다. 어, 자기 말빨을 세우다가 어. 구설을 탈 수가 있다. 어. 요런 게 조금 있어. 그 나무를 많이 세운다는 게 자기가 일을 많이 벌린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응, 응, 어. 응. 자기가 일을 너무 많이 벌리고 뭐 이런 다른 사람한테 조언을 줄 수가 있어. 근데 그게 지나치면은 진짜 이불킥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본인이 좀 조심하면 되겠네요. 응, 그런 거를 이렇게 보면 은다 나쁘다고 나쁜 게 아니고 좋다고 좋은 게 아니야.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 좋은 기운을 가졌다 해서 그 좋은 기운을 다스리지 못하고 너무 기고망장하면 그게 망신이 될 수가 있는 거고 나쁜 것도 이렇게 알아가면 봐봐 우리가 길을 가다가 저기 매놀이 뚜껑이 열렸어. 그러면 아는 사람은 돌아갈 것이요. 어, 모르는 사람은 빠질 것이야. 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 1하고 6 들어가신 분들 에, 너무 이렇게 나무 기운이 많은 해, 해에 이게 자기가 가진 숫자의 수의 기운이 많으니까는 이렇게 너무 조금 이렇게 표면 위에 드러나는 거는 하지 말아라. 어, 어. 그것만 좋, 그것만 잘 하면은. 응. 기본적인 기운에 플러스가 되고 안 좋은 기운에는 좀 막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그렇지, 하잖아요 그렇지 조금 그런 기운이 많이 들어 있으니까 조금 빼라 이렇게 보면 음식이라는 것도 요리를 할때 모든 가진 양념이 골고루 비율에 맞게 들어가야 된다 네네네. 어 그냥 쉽게 얘기할게 만약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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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족한 숫자를 내 전화번호에 넣는다든지, 아, 어, 차 번호반에 적용을 한다든지, 오. 요런 거에 대해서 좀 유화를 시킬 수 있다. 오, 응. 신기하네요, 그 부분. 응. 아, 알겠습니다. 선생님은 끝자리가 뭐예요? 나는 음. 오야 오. 오예 응. 오는 여기 없어. <웃음> 어, 여기 없어. 어. 나는 아. 어, 나를 위해,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해 네. 최선을 다할 거고, 네. 그 사람들을 돌보는게 나의 임무야. 와. 그래서 내가 그걸 완수할 거야 <웃음> 그리고 여기 다 광범위하고 정확한 게 아니니까 정확하긴 해 요런 기운이 다들 가지고는 있어 음... 근데 더 세세한 거는 여기 여기 어디 전화번호 뜨지? 네, 네. 어, 오라신당으로 음... 음, 상담 문의하시면 도움을 또 드릴 수도 있어요 디테일한 거는 음. 상담문의... 음, 음, 음, 아, 음, 아, 음, 알겠습니다 어 어때요? 선생님 일반 아이템 처음으로 해봤는데 그냥 나는 준비한다고 이제 뭐 말도 이렇 급하게 할라다 보니까는 좀 단어가 좀안 먹고 그랬는데 일단은 나보다 이거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걸 잘어 알고 가서 좀 조심할 건 조심하고 이렇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어 그니까 이게 참고만 했으면 좋겠네요 근 응, 응, 이거 응, 너무 응. 막 막 그런 댓글도 가끔 보여요. 음. 아 아닌데 이거를. 음. <웃음> 근데 그냥 참고만 하고 음. 디테일한 거는 뭐 선생님한테 직접 물어봤으면 좋겠요 그렇지. 그렇지 모든 게 이제 관상, 음성, 네. 뭐그 사람 집안 성씨 다 봐야 되니까는 네네. 요건 조금 통계적인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